안녕하세요. 여러분 살치 채널 리포터 김수연입니다.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이 어디일까요 저는 지금 반포자이 아파트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단지 내에 지금 들어왔는데 마치 놀러 온 것처럼 단지 내 조경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지금 25평대에서 90평대까지 아파트가 있다고 합니다. 60평 아파트 담아볼게요. 이 단지는 반포 한강공원이 차로 8분 내외 거리에 있으며 세계백화점 유코아울렛 등 쇼핑시설이 도보 10분 내외 거리에 있습니다. 자 그럼 내부 한번 살펴볼까요? 현관부터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들어왔습니다. 조명부터 양옆에 붙박이장까지있는데요 2008년 12월에 입주한 아파트라서 모던하고 세련된 느낌보다는 고풍스럽다, 고급스럽다는 라 느낌이 어울리죠? 신발장 내부 그래도 열어봐야겠죠? 손이 먼저 가고 있네요 <웃음> 한번 쓱 꿇을게요 칸뭐 예상대로 정말 많고요 이런 칸들이 지금 양 옆에 있으니까 뭐 신발장 수납 공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오른쪽 수납칸은요 이렇게 중간에 전신 거울을 배치를 해서요 다소 답답해 보일 수도 있는 공간을 이렇게 공간감을 주네요 전신 거울 뒤에 있는 신발장은 이렇게 회전하는 신발장이구요. 잘 되어 있죠? 자, 이쪽 중문 빨리 열어보고 싶은데요. 자, 여러분 가족실입니다. 자, 지금 창문이 크게 나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지요. 이쪽 가족실은요,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서재로도 사용 가능하고요. 만약에 두 가족이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쪽 공간이 한 가족의 거실이 또 되는 거죠. 짠! 이야, 저 창문 큰거 보이시죠? 저 창문을 통해 비치는 저 나무들은 옵션인가요? 자, 조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문 바로 옆에는 붙박이장이 옵션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칸마다 지금 행거 달려 있고요. 이게 수납칸도 잘 되어 있죠. 두 번째 작은 방이요. 여러분 여기 두 번째 제가 작은 방이라고 했는데 안방 아닌가요, 안방? 만약에 한 가족이 살았을 때는 작은 방 역할인데 두 가족이 살았을 때는 안방 역할도 해주는 침실입니다. 이 북박이장 내부를 한번 보여드려야겠네. 이야, 뭐 말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넉넉합니다. 칸마다 행거 잘 달려있고요. 와, 이불도 보관할 수 있고, 계절별로 옷도 정리하기에 넉넉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 굉장히 넓죠? 자, 욕조 설치되어 있고요. 거울이 아주 직사각형으로 기다랗게 뻗어 있어요. 수납장에 문을 활용했어요 그러니까 이 거울의 개수만큼 수납장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어머머머이렇게 그리고 세면기는 이렇게 반다리 세면기로 아랫부분이 깔끔합니다 요 크기가 가족실 화장실인 거예요 기억해 두세요 이쪽은 이제 거실 화장실인데요 자 보세요 어 요렇게 네 아까는 욕조가 있었다면 샤워부스가 설치되어 있네요 가족실 화장실이 더 큼직한 것 같아요 샤워부스 쪽에 이렇게 배수구가 있어서요 문 닫고 샤워하면 전체 바닥에 물이 젖을 일은 없겠죠? 이젠 거실과 가족실 중간에 날씨 확인할 수 있고요. 외출, 취침, 이런 거 설정할 수 있는 메인 컨트롤러 있고요. 자, 스위치는 이쪽 벽에 달려있네요. 자, 이제 이 집이 어떤 집이다 말해주는 곳, 어디죠? 그쵸. 거실과 주방입니다. 헉, 여러분, 거실과 주방. 뭐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너무 예쁘죠? 창을 통해 보이는 조망이 하나의 옵션 아닌가요? 그쵸? 네, 시스템 에어컨이 지금 3대씩이나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 공기청정기까지 있습니다. TV를 두는 곳 쪽에 이제 아트월이 설치되어 있고요. 거리 측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7.12m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창문을 기준으로 해서 5.52m입니다. 아 여러분 바깥뷰 한번 볼까요? 와... 여러분, 여기 지금 공원 아니고요, 단지 내에요. 단지 내 시설이 너무 잘 갖춰져 있어서요. 저도 오면서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디 가지 않고 여기에서 휴식을 즐기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바로 보이는 곳에 단지 내 배정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지금 단지 내에 있고요. 마트나 그외 시설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자 지금 대면연 구조인 주방 이동해볼게요 주방 입구인데요 여러분 허, 이쪽도 간접 조명을 달아서 너무 예쁘죠 이제 와인이나 양주나 뭐 각종 술들로 인테리어를 너무 이쁠것 같고요 자녀들 트로피나 상장으로 인테리어를 해도 이쁠것 같아요 주방 입구에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 야, 식탁등 보이시죠? 여기가 반포자이다 얘기해주고 있네요 자 눈으로 보시는 것과 같이 수납공간도 지금 넉넉합니다 여러분, 요 개수대 옆쪽에 보통 다용도실이잖아요, 세탁실 겸. 지금 이쪽 다용도실 좀 보세요. 보조 주방이 되어 있어요. 보조 주방이 보조 주방이 이렇게 있어서요 역할 분담도 원활히 이루어질 것 같고요. 자, 이쪽에 또 세탁기를 두는 공간도 마련을 했어요. 자, 개수대 쪽 이렇게 대리석 소재 인테리어도 고급스러움을 더해주고요. 여기 또 시스템 컨트롤러 잘 되어 있고요. 또뭐 여기 식기세척기랑 오븐은 당연히 또 옵션으로 되어있죠. 반포자인데 그쵸? 자, 가족실에 있었던 그 작은 방과의 차이점은 뭘까요? 그쵸, 서비스 면적인 발코니가 있죠? 자, 발코니 쪽 이동해볼게요. 여기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역시 거실 창과 동일한 위치에 창이 잘나 있고요. 어, 아, 발코니가 이렇게 기다랗게 안방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중간에 수전도 있고요. 어, 이쪽으로 가면 어, 안방과 연결이 됩니다. 자, 여기 전동 빨래 건조대 역시나 설치되어 있고요. 이쪽에 실외기실이 이렇게 안방 쪽 발코니 쪽에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연결된 발코니를 향해서 안방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역시 안방답게 붙박이장이 딱 이렇게 있죠. 가족실에서 봤던 그 붙박이장입니다. 열어 볼까요? 자, 내부도 예상하신 것처럼 넉넉하죠? 곳곳마다 행거잘 달려 있고요. 수납함도 넉넉합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는요 이렇게 중문이 달려있어서요 이렇게 중문을 열면 안방 안에 또 독립적인 구조로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 입구에서 봤던 그 문이에요 안방문 요쪽으로도 들어오실 수도 있고요 제가 들어왔던 이 발코니 쪽에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드레스룸 열어볼게요 편트리 구조의 드레스룸입니다 와 수납 공간이 정말 넉넉하죠 공간 활용도 정말 센스있게 잘한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전신 거울도 큼직하게 있고요. 그렇죠? 여기 화장실 보이고 여기에도 또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이야, 지금 가족실 화장실과 거실 화장실 그리고 마지막 안방 화장실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욕조가 있고 샤워부스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화장실 중에 이 안방 화장실에 힘을 가장 많이 주었네요. 거울은 가족실 화장실과 마찬가지로 직사각형 모양의 기다란 수납장의 문을 활용해서 배치를 했고요. 여기 또 시간도 볼수 있네요, 여러분. 그쵸? 시간도 볼수 있고요. 이렇게 수납장의 문을 활용했고요. 욕조 쪽에도 해바라기 샤워기가 있고 샤워부스 쪽에도 이렇게 샤워기가 정말 잘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 살집 채널과 함께 반포자이 아파트 공급 199제곱미터, 전용 165제곱미터 B타입 살펴봤는데요. 방4개에 화장실 3개 구조였습니다. 여러분 너무 지쳐서 바닥에 앉았는데 바깥 뷰가 너무 좋아서 멍때리고 있고 싶네요. 아무튼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뿅. p a s the salty breeze, and the